자,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전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대전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전에서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어느 한 수강생의 PPT입니다. 요거를 가지고 제가 글꼴만으로 수정하는 방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직자의 윤리래요. 근데 어 씨, 이거 이것만으로도 되게 느낌 있다. 그런데 <웃음> 그렇지 않나요? 요것만으로도 되게 느낌 있어. 뭐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. 요거를 이제 바꿔볼게요. 자, 이거 잘라내기 해서 새롭게 붙여넣기 해서 꺼내 보겠습니다. 자, 이 공직자로서의 윤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지부터 이렇게 명조체로 쓰여져 있으면요, 뭔가 좀 진짜 진짜 정직해 보여요. <웃음> 진짜 정직해 보여. 요거를 쓰는 것보다는 이제 좀 굵은 글꼴을 제목으로 써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굵은 이게 제목 같은 걸쓸때 어떤 글꼴을 좀 많이 쓰냐면 뭐 여기에 배달음족 도현체도 있고 그 스웨거체도 막 넣거든요. 그런데 제가 최근에 되게 마음에 드는 글꼴은 바로 티몬체예요. 티몬. 티몬 몬소리체라고 있습니다. 공직자로서의 윤리. 오, 생각보다 좀 느낌 있지 않나요? 자 그리고 이제 상단에다가 이제 글꼴 크기를 좀 줄여두고 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뭔가 비판하는 것 같네. 이건 없없던 없던 글인데 그냥 제가 그냥 적어 본 거예요. 근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은 요, 요건 너무 또 두껍기 때문에 요 부분을 한 다른 고, 다른 고딕처럼 바꿔 볼게요. 제목만 여기에서. 제목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공직자로서의 윤리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글꼴만 바꿨는데 뭔가 확실하게 느낌 있어 보이지 않나요? 그렇죠 어 방금 전에 어땠는지 이거 잠깐 복사해놨다가 뒤돌려 봐야지 여러분 방금 전에 이랬어요.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. 굉장히 느낌있죠? 지금 이 글꼴은 티몬 몬소리체이고요. 티켓몬스터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입니다.